아,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. 오늘 영상은 지난 기장시장 편에 이어서 기장시장 회센터 영상입니다. 이 회센터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. 있고요. 제가 들어가는 쪽이 바로 이제 시장 쪽입구예요 공용주차장 쪽에 이렇게 반대편에도 입구가 있는데 이 주차는 이그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 편합니다. 그래서 주차료는 이제 10분당 200원씩 이제 부과가 돼요. 자, 그럼 이제 내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좀 깨끗하고 좀 넓은 편이었어요. 이제 지하에 있으면 조금 이제 음침하거나 어둡을 수도 있잖아요. 이제 그렇지 않고 좀 깔끔한 음, 시장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이 있더라고요. 네, 바로 안마의자가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이거 작동이 되는 건가 아, 래서 봤는데 이제 작동이 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상인 및 고객을 위한 거에서 구입을 하시고 이제 훼손지 같은 거할때 이제 좀 기다릴 때 이제 이런 거 이용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장 이렇게 점포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회센터 가게 되면은 이런 가격표를 좀 붙여 놓은 곳들이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종들을 좀 보게 되면은 조금 흔하게 볼수 있는게 이제 개상어 어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어둑어둑한 그런 식감이 있어 어, 그 정도 느끼는 것 같아요 맛은 잘 모르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홍우럭 이라고 하는 홍감팽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.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가자미류가 좀 많이 있었어요. 뭐 강도다리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가격표를 이제 조금 제가 좀 들여다 보게 되면은요. 여기 재밌는게 좀 있어요. 여기 이제 게르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? 네, 바로 3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게르치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게르치가 아니고 여기서는 보통 그 쥐노레미 요거를 이제 게르치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그 회색 빛 나는 그 게르치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성대도 있고요. 뭐 감성돔 여기서 보통 이제 밀치라고 부르는 이제 가숭어도 있었고. 그 다음에 이제 쏨뱅이 같은 경우도 많이 볼 거, 볼락 네, 어, 이런 것도 좀볼 음, 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자버류는 한그 자버류는 한그 정도 어,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자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그때 좀 많이 다르니까요. 자, 여기는 보면 이제 일본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는 거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꼭 국내 자연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입산도 이렇게 판매한다는 거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예, 좋을 것 같네요. 네, 지하인데 이게 비린내가 전혀 안나더라고요 어, 저희 와이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 비린내가 안 난다고 그래서 좀 약간 느낌은 쾌적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여기도 이제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 있죠. 점포마다 거의 비슷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살짝 조금씩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제.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게 호객이 심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좀 쇼핑하는데 이제 한번 좀 둘러보는데 편합니다. 집집마다 이제 상어가 많고 양식 어종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.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이제 가자미류를 좀 많이 갖다 놓으신 것 같고요. 내가 네, 등가시치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제 보통 고랑치 이렇게 부르죠 저건 제가 날 따뜻해지면 그때 한번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격은 다 똑같다 봐요 네, 여기서는 말하는 금액은 손질까지다 포함된 금액을 말을 합니다. 생각보다 잡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한국 한국에서 어좀 이렇게 깊은 바다에서 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귀한 그런 어종이라서 이게 가격은 늘 3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. 아니, 어. 음. 네, 홍우럭 3만 원이면 가격이 괜찮은 네, 것 그래. 같아요. 여기 초장비는 4,000원씩이에요? 1인? 6,000원 6 0 0 0 저쪽에 4,000원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6,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1,000원 4,000원 홍떠락이 많으신 것을 보셨는 네, 그래서 이제 뭘 사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홍우럭, 라 홍감팽이로 결정을 했습니다 키로 3만원이었죠 홍우로게요 네. 홍우럭 홍우럭, 네. 1kg 1kg, 1kg. 그러면은. 먹고 가져오세요. 아니요, 아니요. 포장. 그 포장인데, 저는 비늘하고 내장만 제거해주시면 되거든요. 아. 아 네. 원물로 가져갈 거라. 음. 네. 이렇게 해서. 어디까지 가야돼? 서울이요. 아, 그럼. 아, 스카트 여기다 칠해야돼. 아, 네네. <웃음> 네, 큰 거. <웃음> 800g. 1kg. 300g. 1kg 300. 300. 1kg 300g. 300. 1kg. 300g. 음. 그럼 4만원이에요? 얼마에요? 음. 500g. 500g? 음, 5 0 0 g 그럼 4만원? 네, 그냥 4만원 주세요. 네, 이쪽, 회센터 쪽에서 이제 손질하는 게 조금 제가, 제 기준에서 조금 아쉬워서 저는 이제 원물로 이제 가져가는 걸로 했고요. 그래서 이제 내장 제거하고 비닐 만치고 피만 빼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요거 두 마리 집에서 먹었는데, 요, 이제 제가 먹은 거는 이제 회, 회하고 그다음에 뭐 껍질 같은 거어 먹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탕으로 끓여서 먹었어요.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기장시장 편에서 구입했었던 반찬들 있죠.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.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